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나일 모니터를 소개하려고 해요 요즘 나일이가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이렇게 사육장 유리를 붙들고 섹시춤을 춘다는 거예요 잠시 감상해볼게요 어때요 아주아주 아주 섹시하죠 어떻게 보면 말을 하지 않고요 행동이나 몸짓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 달라고 꼭 판투마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문 열어 주세요 자더 웃기는 건요 저 뒤에 나이리가 물속에서 친구하는 행동을 아주아주 아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일이가 언젠가는 문을 열 수도 있겠죠? 아주 똑똑한 모니터니깐요. 저 뒤에 친구도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언젠가는 이 친구 춤을 따라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귀여운 스마일러의 나일 모니터 친구들이었어요. 자, 스마일러의 나일 모니터 보러 놀러 오세요. 너도 인사해야지. 안녕.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